안녕하세요. 파토사세 파비앙입니다. 어, 보통 제가 파토사세 잘안 찍는 편인데 보통 만년필을 살때 쓰는 파토사세 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이번엔 조금 다른 것을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길을 뚫은 게 거의 한대 개쯤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피어싱을 모으는 것도 취미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왜 이렇게 소문이 기냐라고 하면 제가 오늘은 피어싱을 잔뜩 사왔기 때문입니다. 피어싱을 잔뜩 사와서 피어싱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해요. 실시를 하나씩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간단한 것부터 몇 개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부 다 써니컬 스틸이어가지고 일단 전부 다 그... 뒤에 염증 같은 건안 생기고요 알레르기 성분이 되는 건안 생기는 스틸이라서 꽤나 어 좋은 스틸이라고 볼수 있죠 뭐다 한국산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그거는 뭐... 일단은 요거... 일단 요거부터 보여드리고갈게요 요거는 제가 눈꽃 모양이어요 눈꽃 모양이라서 꽤나 예뻐 보여서 샀습니다 이거는 반짝반짝 거리는 게꽤 예뻐보여서 이거는 세트로 다른 거 하나를 더 샀습니다 일단 요거랑 같이 끼고 다닐 생각인데요 요거는 황금색이고 요거는 은색입니다 여기서 요렇게 두 개를 같이 끼고 다닐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끼고 다닐 생각인데 남자 거 치는 꽤나 화려하다는 생각이 들죠 제가 좀 화려한 걸 많이 좋아하는 편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어... 주로 여성 매장에 자주 찾아가서 사는 편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조금 사람들이 조금 너무 하라라고 하는 책이긴 하는데 뭐 어때요 제 마음인데 어쨌든 이두 가지 가이 끼고 다는 순간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꽃무늬가 두개 있는데요 꽃무늬가 살짝씩 다르죠 요거는 아마도 어 개나리인 것 같고 요거는 카, 코스모스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은데 어떤 곳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일단 사봤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두개 같이 세트로 끼고 다닐 생각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검은색 색깔이라서 아마 무난하 끼고 다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은색깔로 일단 포인, 은색깔로 포인트가 이렇게 반짝반짝 나있어서 예뻐서 샀습니다 네그 다음으로 일단 그 다음으로 산 거는 요거는 그냥 무난 무난하게 끼고 다니려고 샀던 산 피어싱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 뜯어서 보여드려야 될것 같은데 한번 뜯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좀 정확하게 보진 못해가지고 일단 뜯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뜯어서 보면 꽤나 긴 줄인 것 같네요 꽤나 길게 이렇게 늘어뜨려서 이렇게 끼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건 귀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패션 피어싱으로 일단 이렇게 끼고 다니될것 같고요 너무나 무난 끼고 다닐 수 있을 것 같네요 네그 다음으로는 일단 요거는 어 피어싱이라기보다는 이거는 뭐였지 어쨌든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건 체인으로 이렇게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피어싱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별과 달이 이렇게 어 세트로 이렇게 들어가있요 여기에는 별 여기에는 별을 뜻하는 것 같은 그런 피어싱이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같은 경우 세트로 아마 끼고 다닐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세트로 끼고 다닐 것 같긴 하고 아마도 어 근데 조금 걱정되는 거는 이게 지금 본드로 붙여놔서, 이게 본드로 붙여놔서 쉽게 떨어지지 않을까, 약간 걱정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도 똑같은 어, 체인인데요. 체인으로 일단 십자가로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민무늬, 민무늬로 그냥 포인트만 주는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뭐 별다른 특징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십자가인데요. 이것도 십자가로 이렇게 어, 쭉 이어서게 이어진 체인, 체인 형식으로 이렇게 체인으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피어식입니다 요것도 특별한 다른 특징은 없구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런 게 없어가지고 요런 특징적인 게 없어가지고 요거는 따로 다른 피어식 하나 껴야 될것 같아요. 네, 어쨌든 여기까지 파도사세 파비앙이었구요. 오늘은 그냥 가볍게 한번 제가 요즘 학업도 지치고 해가지고 가볍게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이렇게 비어싱 한번 상거를 한번 자랑을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이 재미있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요.